엄마가 생각나는 반찬 하나 만들어볼까요 오늘 맛있거든요 따라해보세요 반찬 만들어 볼거예요 꽈리고추 멸치볶음을 만들어 볼 건데 어 제가 좋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어, 간장 넣고 물엿 넣고 볶는 그런 꽈리고추 멸치볶음이 아니라 옛날에 할머님이 해주셨던 그런 반찬 근데 저는 저희는 이제 엄마가 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요런 반찬을 좀 해주셨거든요. 근데 상당히 맛있어요. 근데 요거를 어, 저도 자주 만들어 먹는답니다. 요거 한번 오늘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까리고추 그리고 멸치 그리고 빠음마늘하고 간장 물엿 그리고 고춧가루 어, 요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꽈리고추가 요 정도 사이즈는 고추가 좀 커요. 그래서 어 이렇게 포크로 작은 거는 구멍을 내 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제 간이 베이게끔 하면 되는데 요 꽈리고추는 좀 사이즈가 길쭉하고 크기 때문에 그냥 저는 반을 자를게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우선 팬이 가열이 되면 식용유를 조금 넉넉히 부어주세요 자 이렇게 자르셔가지고 고추를 볶아주시는데요 절대 여기서 고추를 센 불에 볶지 마세요 중불 정도에서 볶아주세요 너무 센 불에서 막 볶아버리면 고추 자체가 질겨집니다 중불에 어느 정도 볶아주면 고추가 색감이 약간 변하죠 이정도 고추가 볶아졌으면 여기 간장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간장을 넣으면 살짝을 하게 볶아지는 소리가 들리죠 이렇게 해서 간장물을 조금 먹게 고추가 간장물을 먹게 이렇게 해서 잠깐 놔두세요. 자, 요럴 때는 약한 불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여기다 이제 마늘을 넣을 거예요. 빠은 마늘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양념해주세요. 불을 살짝 올리고. 졸여야 되니까 계속 자이 상태에서 좀 자글자글 이제 졸여지면 여기다가 물엿을 넣어주세요 자 물엿 넣어줍니다 이건 약간 달근해 맛있어요 반찬이 이렇게 해가지고 물엿을 넣어준 뒤에 약한 불로 살살살살 졸여주세요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계속 졸이시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계속 졸이면서 이제 뭘 넣느냐면 준비해 놓았던 멸치를 넣어 주시는데 이 멸치는 미리 넣어서 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냥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계속 볶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멸치가 이국물을 먹죠. 그렇게 돼서 졸여지면서 또 멸치에서 맛있는 맛이 우러나와요. 요게 지금 아까 간장물을 넣은 것보다도 물이 좀 생겼어요. 고추에서도 물이 나오고 그리고 물엿도 넣었기 때문에 아, 올리고당 올리고당을 넣었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좀 자작하게 물이 보이시죠. 그죠? 요 상태로 약한 불로 계속 조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고춧가루를 넣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양이면 고춧가루 두 큰술 정도. 이렇게 해서 넣어 주셔요. 넣어 주시고 또 이렇게 뒤적뒤적해서 양념을 골고루 묻히신 다음에 또 계속 조리시는 거예요. 너무 뽀뽀한게 싫다 하시면 고춧가루를 조금 덜 넣으셔도 돼요자요 상태에서 약한불로 계속 졸여줍니다 자 그리고 계속 졸이다가뭘 넣냐면 깨소금을 넣어주시는거예요 깨소금은 항상 갈아서 쓰세요 그래야 몸 안에서 흡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소금을 좀 넣어주시고 다시 뒤적뒤적 해주세요. 저는 항상 이 깨소금을 갈아서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음식이 더 맛깔스럽고 맛있, 맛있게 보여요. 실제로 <웃음> 그러니까 깨소금은 깨는 항상 갈아서 쓰시는 걸로 이렇게 해서 좀더 조리시는 거예요. 이렇게서 해 약한 불에 은근하게 계속 조리세요. 다른 분들은 이 정도 볶았으면 됐다 싶을 정도로만 이렇게 볶, 볶잖아요, 조리잖아요. 근데 저는 요거보다 조금 더졸여요 제가 지금 양념이 너무 뻑뻑한 것 같아서 물을 약간 넣었어요 너무 짜면 안되니까 이렇게 해서 또 뒤적뒤적해서 다시 졸여줍니다 이거는 이거 만드는 시간보다 졸여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반찬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뭉근하게 졸여서 반찬으로 먹으면 정말 마카스러워요 옛날 분들이 이런거 많이 해드셨죠 예전에 제가 잠깐 가게를 좀 했었거든요 식당? 근데 이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내놓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 가지고 이것만 계속 드시는 분이 있었어요 단골손님이었는데 굉장히 이 음식이 너무 그리웠다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음식 잘안 해먹는다고 예전에 그 어머님이 해주셨던 그런 맛이 난다 그러시면서 굉장히 맛있다 고 그러시면서 맛있게 많이 드시고 가셨던 분이 있었어요. 자 여기 지금 고추가 보면 이렇게 노골노골해졌어요. 요 정도까지 졸여주셔야 맛있는 조림이 된답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맛있는 까리 고추 멸치조림이 완성이 됐어요 아 이거 옛날 생각하면서 제가 만들었는데 음, 맛있게 됐어요 멸치볶음을 그냥 이렇게 간장 넣고 물엿 넣고 볶는 것보다 요게 더 깊은 맛이 나거든요 이거 아마 드셔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요런 반찬 아주 좋아하시거든요. 레시피대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러면 또 다른 3개의 밑반찬이 나올 겁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감사합니다.